do is adore you all of the time I like to 벌써 나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나았어요 이제 어디 가요? 일단 네, 내일 목울 호텔로 가서 짐을 맡겨야죠 아 내일 목울 호텔 내일 목울 호텔은 그머 뭐 라이언 쪽에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파크로얄 미친가죠 어떻게 해요 자, 두 번째 호텔에 왔어요. 지윤이가 뭐, <웃음> 망가뜨렸다. 아빠 이거 아예 안 끌려요. 왜안 끌려? 아, 저, 저, 저, 아예 안 끌려. 그럼 내가 왜안 끌려? <웃음> 여기다 놓고서 저거 하면 되지. 마, 내 생각에는 그 잼을 네. 이제 저 캐리어에 넣어야 될것 같아. 캐리어를 잼에다가 넣어주세요. 네. 어, 여기 잼. 네? 네 이거 <웃음> 여기, 어떻게 하는지. 여기 되게 좋다. 와 여기 뭐야? 되게 좋아 아늑하다 되게, 여기도 분위기가 되게 짱짱 좋은데 침대가 음? <웃음> 지금한번 누워봐 애 <웃음> 침대에서 대굴대굴대굴대굴 굴러가도 되겠다 침대 우와, 아, 짱짱 되게 넓은 네? 아니 아빠 지금 캐리어 갖고 왔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나랑 따로 가고 싶어? 어 같이, 같이 엄마 아빠가 불라의 <웃음> 시작 우와 아이, 요, 요. 와 여기 되게 이뻐 보인다 진짜 지는 어떨까 볼까요? 뭐 어, 일단 음, 여기는 없다 별볼일 없다. 점심을 먹으러 뭐? 왔어요 커피밖에 어, 어, 없어, 어, 없어. 어, 없어. 어, 맛있게 없어 짜란 <웃음> 아빠 아빠 이 대나무는 안 가져오는 거 같은데? <웃음> 어, 이게 뭔지? 저거 맞아? 저 가져오는 거? 아, 번 열어봐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응? 이거 뭔지 열어봐 주시면 안 돼요? 짜 신기하다 이거 <웃음> <그거> 뭐야? 아니야 선 <웃음> <소중히 그래. 소중히 웃음> 뭐가 있어요? <웃음> 뭐가 <웃음> 있네? 밥 신기해. 근데 이게 유명하지 더라고이 어, 그. 갈비탕 같이 생긴 게. 어 오뎅인가? <웃음> 생선 같은 <웃음> 건가 봐. 그러면 나중에 껍데기랑 같이 먹어야 되잖아. 해먹고왜 이렇게 매워, 이거 근데? 어떻게 먹어? 이렇게 먹어. 버스 위에 딱아이크를어너 이렇게 너무 크게. 그러고. 어? 그래서 데 어디 어, 어디냐고. 아, 아, 아, 어디냐고. 내셔널 갤러리. 내셔널 갤러리. 아, 갤러리에 가고 있습니다. 내셔널 네? 뮤지엄인가? 내셔널 뭐? 뮤지엄에 가고 어? 있습니다. 아니야, 안됐어요 바로 거야 이거 이 들어봐. 아니, 또사방구거나 놓고 이거 언니거어나면문지 한데 내거 오는다. 이거. <웃음> 아, 근데 질까, 진짜. 아, 밑으로 가면 티켓을 구매할 수 있어요. 티켓은 얼마였죠? 티켓 15불. 20, 20달러.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야 된대요. 스티커를 붙여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티켓. 이 돌멩이 푹신푹신 <웃음> 이게 뭐야? 진짜 전시 소재 완전 아 진짜 수세미? 아니 농크레 큰일 났다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왔어 미술관도 갔고 이제 두 번째 미술관으로 갑니다. 두 번째 미술관 이름이 뭐죠?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 여기는 어떤 미술이 전시되어 있는 거야? 현대미술이라는데. 아 그래? 저쪽, 저쪽 아니야? 네. 슬슬슬. 우와. 이게 뭐다요? <웃음> 그림 다 뜯어본다 <웃음> 와 귀엽다 이거봐 이거봐 와 진짜 잘 그렸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느낌이 들어? 갑자기 행복? 응. 아 호텔이래. 아 호텔 짓고 있는 건가봐. 호텔 리모델링 중인가? 리모델링? 짓고 있다기엔 리모델링. 너무 오래아 근데 기침 너무 나. <웃음> 호텔이다. 호텔이다. 안녕. 안녕. 야 너무 추워 근데. 이거 왔어 왔어! 깊지? 아 수영을 하러 오, 가요 오 와우 너 의상도 어지 완전 포기다 여보 응. 나, 나 그걸로 있잖아 나거래 응? 나자세만너먹게 건너가자, 건너가자. 가자. 아, 눈부셔? 너무 눈부시다. 시티 투어 버스를 타러 왔어요. 네개 라인이 있는데, 다섯 개? 5개? 근데 우리는 옐로 라인을 탈 거예요. 여기 탈 거야? 좀 있다. 좀 있다. <웃음> <웃음> 좀 이따가 찍어 그럼 아이고 너무 아 어. 땀을 시키러 가요 어, <웃음> 아, 싱신은 진짜 신기한게 한 도시인데도 <웃음> 구역이 이렇게 짧은 거리인데도 분위기가 확 올라가야 지 그치? 어, 그니까. <웃음> 마치 어디는 강남 같고, 어디는 이태원 같고. 또 하나 더말하 했잖아 하나 더 있지? 어디 청담동 같대 아, 어디는 또 청담동 같고. <웃음> 이게 이렇게 걸어서도 이렇게 다른 맛을 볼수 있다는 게. 맞아. 싱가포르의 <웃음> 매력 아닐까? <웃음> 맞아. 바로 그거야. <웃음> 우리는 퓨처월드를 보고 싶었는데, 퓨처월드는 지금 끝났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태호연센전을 보러 갈 거예요. 아쉽다, 너무 아쉽다. 근데 사실, 저는 첫... 요거 그 어제 봤던 전시랑 좀 비슷한 거같긴해 어제 봤던 전시? 그 아, 스크린. 아, 맞아. 제 타고 싶었던가 사람이 아니면...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어 얼마라고요? 얼마? 1인당 5만원 5만 만원 5만. 6만 얼마래요? 1시 반 <웃음> 거래 33달러였어요 5만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한 3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1달러에 800원이니까 플라이트 엔트리스 난 몰라 난모른다 그. 와 진짜 시원해. 그치? 짱짱맨 시원하다. 식기에서 아 진짜 왜 그래. 아나 진짜. 와 우리 드디어 탄다. 야 근데 저기서 진짜 그막 299달러짜리 있잖아. 그런 거 진짜 프로포즈용으로 할법 하기도 하겠다. 그치? 이런 데서 프로포즈 받는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왜 싫어? 난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난 좋게 생각해 아, 네. 난 프로포즈 로망 알잖 뭔데? 니네 프로포즈 로망이 뭔데? 아, 잔디밭을건 거닐다 여행가서 네. 갑자기 고백하는 거뭐 그딴 게다 있죠? <웃음> 난 나도 사실 난 되게 소박한 프로포즈 로망이 있어. 네. 뭔데? 나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누가 헉? 내 손에 반지를 끼워놓은 거야 어때? 굉장히 로맨틱하지? <웃음> 난 그렇게 커플링 선물 받아보자 엄마대 일로 할 <웃음> 와둘짱 길다 아빠 어깨에 맞춰서 이렇게 촬영해야지 재밌게 논다 <웃음> <웃음> 이번에 안 잡혔다? 이번에 안 잡혔다? 그러니까 엄마 맨날 공항 검색대에서 했지? 엄마 프로 잡히 거. 프로 잡히면 드립 응. 공항 검색기에서 칼이 나옵니다. <웃음> 와 들어간다. 내가 찍어줄게. 응. 노래가 나오네. 지금 신나는 기분을 표현한다면 신나는 기분을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빙글빙글. 아 재미없어. 신나는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빙글빙글. 어쩌지? 메리 내려 둬메리오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 이번 여행 어떠셨나요? 이번 여행은 <웃음> 노래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행은 열린 문그 <웃음> 무슨 뜻이야요 어, 여행은 열린 문이라는 뜻은 어. 어, 즐거운 순간도 있고 어. 슬픈 순간도 있고 아, 어. 힘든 순간도 있지만 어. 언제나 통과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음, 여행은 열린 음, 문이라는 개수는 말을 개수는. 해봤습니다 음. 이번 여행은 마무리하면 어. 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죠 뭘 느끼셨어요? <웃음> 가족 여행은? 힘들다 쌀 <웃음> <살> 뻔했다 <웃음> 나쁘지 않다? 음, 싱가포르? 좋다 한 명이 첫대를 내면 어? 욕을 다 먹어야 된다 아 나왜 이렇게 얼굴 길게 너아 있었다 지민네 얼굴 진짜 솔직히 긴지잘 모르겠어 어떡해? 아너어가하지아 <웃음> 옆에 빵떡 하나 있어서 걱정 위에서 누가 눌러놓은 것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우리는 약간 첫쌀떡상이지떡 아니 떡상은 말고 미안. 떡상? 근데 그건 이상한 말이 아니고 정말. 이상한 말 아니고 비트코인 아 아니. 어, 맞았으면 어떻게 하셨죠? 저 비트코인에 투자하잖아요 심각하네요 쓸거 하나도 없는 영상이 되었다 아니야 뭔 소리야 떡상 같은 말만 안 했으면 <웃음> 그럼 삐처리 해삐 근데 삐처리하면 더 이상하겠다 그니까 이거 봐 이거 우리가 보여 근데 찍기 너무 힘들어 왜냐면 머리비... <웃음> 머리 머리 위에 머리 비 찍기가 힘들어 <웃음> 사람 와서 그냥 또라이 찍으야아 맞다 또라이 지민이었지 <웃음> 아름다워 예쁘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노래 그만할까 <웃음> 더해보지 그랬어 <웃음> 그랬어 엄마 보가 엄마도 안와 진짜 현시 다리가 지금 흔들리는 거 느껴졌어? 줄렁줄렁 응, 느껴져 혜연씨 <목소리> 음, 여행 소감 좀 말해줘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여행을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아. 여행이 점점 좋아지려고 하다가 너무 깨빡센 개빡센 스케줄에 지쳐버리고 말았지만 그래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수영 오지게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뷰가 어떤 편인지 아세요 선생님? 아, 네. 그냥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발이 계속 흔들려. 그러니까. 불렁 불렁. 라라라라. 와 드디어 마지막 날이에요 네네아 진짜 왜저 안녕 끝왜 그러시죠? So You don't think that I'm g g o d